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테레비의 꼬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주제는 무가금 유저 하면 좋은 것 그리고 하면안 좋은 것입니다 아 이거 사실 제가 해야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강제적인 것 같아서 좀 순화시켰어요 아무튼 잡설이 길었는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무과금 유저를 위한 빛과 소금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존재죠 우선 빛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은 바로 월드보스입니다 이 월드보스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심연템을 맞춰야 한다면 월드보스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컨텐츠일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심연템을 얻는건 거의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월드보스는 시간만 투자한다면 언젠간 심연템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좋은것 빚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빗만 있냐 소금도 있어야겠죠 무가금 유저 하면 좋은것 소금 바로 월드경영입니다 아, 이 월드경영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더이상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월드경영 같은 경우는 대량의 은화를 수급할 수 있고 흑결정부터 발크스 다양한 재화를 수급할 수 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하면 좋습니다 자 제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고 다음은 뭐냐 바로 길드 가입 그리고 친구 사귀기 입니다 아이 길드 가입과 친구 사귀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상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협동 포인트는 펄과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할 때마다 협동 포인트 상품을 열어줘서 협동 포인트로 상당히 쓸만한 아이템들을 구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 포인트를 반드시 모아두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무과금 유저가 하면 좋은 것 바로 보조 캐릭 육성입니다 아니 본캐도 키우기 뻑뻑한데 무슨 보조캐릭까지 육성을 하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겠는데 보조캐릭은 검은사막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왜 그러냐 수련의 탑 영광의 길 그리고 뭐 앞으로 추가될 컨텐츠들에서 보조캐릭을 사용한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추가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캐릭을 육성하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면 좋은 것 바로 출석 그리고 일회입니다 출석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7일차에 150을 주고요. 14일차에 또 150을 줍니다. 뭐 이거 일회성 이벤트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지만 거의 상시예요 상시 그렇기 때문에 7일 접속하면 150을 받고 14일 접속하면 또 150을 받는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1일 퀘스트 같은 경우에 5회를 완료하면 5펄 10회를 완료하면 5펄 그리고 15회를 완료하면 10펄 해서 하루에 20펄을 줘요. 이렇게 일주일을 하게 되면 140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출석 이벤트랑 합치면 290펄씩 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저축 그리고 미래 대비입니다. 저축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뭐 반지나 술잔 인장, 이런 것들이 이제 소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창고에 모아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템들은 즉시 은화로 환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에 맡겨놓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맡겨놓으면 잘 안쓰게 되더라고요, 모으니까. 네, 저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캐시샵에 업데이트되는 아이템을 보면 대충 펄어비스가 앞으로 뭘 할지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렌시아 귀족의 보물이 업데이트가 됐어요 보면 이번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장신구를 주고 의상을 주고 산물을 주고 마패를 주네요 자, 장신구는 요새 풀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의상, 아 이것도 요새 합성 나왔으니까 이해가 돼요 산물, 아 이것도 우리 장신구 각성 나왔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패는 왜 줄까요? 11만원짜리 과금을 하는 사람한테 마패를 준다 11만원 과금하는 사람이 마패가 필요할까요? 뭔가 말을 필요로 하는 컨텐츠 또는 말 8세대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월드경영 마차가 추가돼서 뭐 말을 두 마리 쓸수 있다거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10만원을 넘게 과금하는 사람들한테 포로비스가 말을 미리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미래의 대비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좋은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하면 별로 안좋은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물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첫번째 신화보석 및 신화광원석의 합성입니다 자뭐 이벤트로 해가지고 신화보석 신화광원석을 계속 주니까 이게 시면 가려고 여러분들이 계속 합성을 하세요 근데 이 신화보석하고 신화광원석은 확률 자체가 엄청나게 낮기 때문에 합성하시는걸 굉장히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광원석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쳐도 보석 같은 경우는 장비에다 넣게 되면 뺄때또 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은 더더욱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하면 안 좋은 것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비 강화 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장비를 돌파 시도 하십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이때 돌파 복구권을 사용해서 복구하는 건 절대 추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돌파 복구권 100장은 2천만 은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면 안 좋은 것 뭘까요? 샤카투 악세 뽑기입니다. 이샤카투 악세 뽑기 같은 경우는 주무기나 방어구와 다르게 사은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지 안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다른거 뽑아서 잡시나 아니면은 극방어구 만드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금주화로 악세 뽑는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번째 샤카토의 명품관이 새로 나왔는데 이거 제가 업데이트 리뷰하면서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명품관 확률 3% 정도 될것 같다. 아, 아니다 다를까 이거 시간 좀 지나보니까 대충 한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량의 은하를 사용해서 명품관에 쏟아붓는 행위는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뭐냐? 바로 진 리베르토, 진 그루닐 세트 만드시는 거 정말 비추천입니다. 아니 진 리베르토 진그루니 이거 당연히 만들어 되는거 아니냐? 이거 전투력 엄청 오르잖아 라고 생각하실텐데 팩트만 말씀드리면 진 리베르토 무기 기준으로 전투력은 13에서 20이 오르게 됩니다 왜 13에서 20이냐? 극 리베르토 무기하고 진 리베르토 무기하고 공격력 5밖에 차이 안나요 그래서 무조건 확정적으로 오르는 공격력 그 전투력은 5구요 나머지는 추가되는 보석 슬롯 하나에서 받을 수 있는 전투력인데 심연등급 최고보석이 전투력 15입니다. 자 그러면 심연등급 최고보석을 진리베르토 무기에 박아서 전투력을 15를 더 올리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20 올리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라면 진 리베르토 무기 만드는데 필요한 극 리베르토 무기 3개죠. 그중에 하나는 그냥 착용하고 두 개는 부케를 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은 행동. 바로 무분별한 펄 사용입니다. 무분별한 펄 사용이 뭐냐? 아 예를 들자면 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마갑이라거나 그것도 아니면 뭐 외형 장식품이라거나 아 이런 것들은 무과금 유저라고 하시면 기왕이면 안 사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물론 제가 얘기를 안해도 안 사시겠지만요 자 다음으로 하면 별로 안 좋은 행동 바로 전투 플러스의 사용입니다 아니 전투 플러스 이거 쓰라고 준건데 왜안 써? 쓰면 좋은거 아니야? 무게도 늘어나고 검은기운 경험치도 10%나 늘어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투 플러스는 사실상 이 제일 마지막에 써있는 토벌 우두머리와의 즉시 전투 가능 이게 최대 혜택이에요 근데 초반에는 이 혜택을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뜩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토벌돌 때 쓰는게 개이득입니다 아 물론 과금 유저는 상관없겠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무과금 유저가 하면 좋은 것 그리고 하면 안 좋은 것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고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